Burn milk. 사운드 피치. 저번에 아담 때 그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웃음> <웃음> 저희가 이제 비싼 거 한번 또 저렴한 어, 거 한번 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어, 사운드 피치 가가지고 네. 또 목덜미를 잡고 야다더 줘, 줘, 줘그러 <웃음> 그래. 사운드 피치의 트루닷과 트루 엔진 3 SE. 이두 네. 제품이죠. 트루 다시 훨씬 저렴입니다. 막 저렴이지. 와 진짜 저렴해. <웃음> <웃음> 2만 원 언더. <웃음> 2만 원 언더. 2만 원. 아, 2만 원 언더. 아, 2만 원 언더. 50% 이하의 할인. 60%가 왔습니다. 거의 멸망전이야, 지금. 멸망전 중에서도 어, 거의 상급인데? 어, 최고의 어. 지금 할인율이야. 아, 있는구나? 나 멸망전으로 할걸 이거. 사운드 피치의 트루 엔진 3 SE. 하... 8만 9천원짜리 4만 8천원의 것입니다. 야몇 프로입니까? 46% 46% 와 거기에다가 파우치랑 컴플라이 폼팁 도드립니다이 제품 안에 원래 컴플라이 폼팁이 하나 들어있는데 네. 원 플러스 1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주면 정없다 그러잖아. 그렇게까지 약을 팔아야 돼요? <웃음> 얘는 사은품이 없는 대신에 네. 막 저렴이 60%짜리 하하하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얘는 40%대 할인인데 대신에 어. 사은품으로 파우치랑 컴플라이 폼팁 하나 더 안에 원래 컴플라이 폼팁이 하나 들어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하나 주면 정 없잖아 하나 더! 요 파우치 신의 한숨과 같습니다 사운드 피치 위에 박혀있구요 네. 뭐 이렇게 막 완전 고급스러운 파우치는 음.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폼팁과 이 파우치 가격만 해도 오늘 공구가의 상당 부분은 일조 했다. <웃음> 네,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폼팁 넣어가지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음. 쏙. <웃음> 단점부터 설명드릴게요. 무선 충전 일단 안 됩니다. 이 가격에서 무선 충전되기 지금 쉽지 않은데 역시나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근데 트루닷은 네. 마이크로 5핀입니다. 가슴이 아, 아프지만. 어, 트루엔진 3SE는 USB-C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트루엔진 3SE, 이게 트루닷. 그래서 트루닷은 3.8g, 이 지금 3.8g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버즈보다 가벼운 거지. 훨씬 가벼워. 트레인지3 SE 같은 경우도 크기가 좀 이렇게 커 보이거든요. 네. 사이즈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한데 무게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 요 케이스가 좀 크긴 한데. 네네. 유닛 자체는 네. 가볍습니다. 유닛 무게가 5.1g.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멋지게 S. 약간 슈퍼맨 같은 느낌이죠 어, 그럴 수 어, 있죠. 음. 자, 우리 착용샷을 한번 볼까요? 네. 트루다 착용샷인데, 여기 앞에 한번 봐주세요. 뒤에 그냥 쏙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옆에서 네. 보면 전혀 튀어나오지 않는 트루엔진 착용샷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약간 요런 느낌. 어,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 좀 부담스럽네요. <웃음> 아, 좀 힘듭니다. 네. 착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특히나 이 트루엔진3 같은 경우는 탱긴게 모양이 이렇게 조금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어? 너무 큰가?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착용해 보면 되게 가볍고 귀에 이렇게 착 밀착되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네. 착용감은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맞습니다. 사운드 피치가 사실 어, 브랜드 이미지가 아직 별로 없죠 그렇죠 저희 저번에 H1 꽤 그렇죠. 괜찮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운드 피치 같은 경우는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별로 없다 뿐이지 음질이나 이런 뭐 내구성이라던가 음음. 그다음에 만듦새, 빌드 네. 퀄리티 이런 것들은 꽤나 준수한 편인 그런 차이파이 회사입니다. 음. 네, 지금 센트럴 파크 님, 네, 얼굴 때문에 구매 취소예요. 이럴 줄 알았어. 사지 마! <웃음> 야 오지마고! <웃음>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웃음> 사운드 피츠의 트루엔진 3SE와 트루닷의 공통적인 부분들은요 뭐냐면 네. 퀄컴 칩셋 QCC3020 칩셋 사용을 했고요 그 무난한 칩셋이죠 네. 그리고 블루투스 5.0 지원하고 그 다음에 aptX까지 네. 지원을 합니다 aptX HD는 지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방수가 ipx5 비는 좀 맞아도 돼요 샤워하지 마세요 <웃음> 책임 못 집니다 아, 목욕할 때 아. 하지 마시고 수영장 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추천도 해드릴 거고요 음. 그 다음에 공동구매 그 트레이드 마크 이제 시그니처가 음. 돼버린 음. 대리청음 네. 대리청음은 저희가 9시 반부터, 9시 반부터 네,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리청음이 어 굉장히 어... 핫했던 관계로 네. 한 분당 한 곡씩 한국식. 네. 10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가격 상관없이 유료로 아, 예, 예. <웃음> 진행되는 점 예.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돈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이 음악 저희... 듣도 다 끝나가지고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네, 컨트롤이 예. 안 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루닷과 트루엔진3SE 같은 경우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트루엔진3SE에 듀얼 드라이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얼 마이크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단 음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트루닷의 음질 성향 전체적으로 사운드 밸런스 자체는 네. 제가 들었던 이어폰 중에서는 음. QCY T13이랑 조금 흡사한 면이 있어요 모다거나 음, 음. 이렇게 음. 특별하게 막 저음이 강조가 됐다거나 아니면 음. 고역이 이렇게 좀 밝게 튜닝 됐다거나 그런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좀 무난무난한 스타일 음. 약간 올라운더 스타일의 네. 그런 튜닝인데 네. 어, 사실은 4만 몇천원 생각을 하면 음. 출시한 지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네. 마이크로 5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뭐 지금 굳이 라는 생각인데 음. 이제 그쵸, 그쵸. 어 2만원 이하에서는 음. 어 그렇게 본다면 전투용으로 음. 어, 전투 어 그냥 가방에 이제 막 넣기 되게 좋은 그렇죠. 그런 가격으로 이제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음질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음. 어 굉장히 준수하다라고 네.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루엔진3 어. 일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리청문도 네. 빨리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사운드 성향 말씀드리면 네네네 트루닷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가 크고요 이미지가 일단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드라이버가 트루닷에선 싱글인데 그렇죠 트루엔진3에서는 듀얼로 듀얼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미지 자체가 좀 크죠. 고음역대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네, 이게 귀를 아프게 하거나 쏘거나 하는 고음역대는 아닙니다. 약간 보컬을 음음. 살짝 앞으로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좋고요. 네, 네. 트루닷도 그렇고 트루엔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밸런스 좋고요. 그러니까 가격대비 뭐 해상도 라던가 음의 뭐 분리도 라던가 네. 그런 저음의 단단한 질감들 이런 것들은 지금 가격이면 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메리트 있죠 어, 메리트 있는 네. 편입니다 음질적으로는 통화 품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5만원 이하 대의 블루투스 이어폰에 비해서 뭐하등 나을 건 없어요 <웃음> <웃음> 어 그냥 음, 비슷하다 네. 어 통화 품질이 뭐 어, 깨끗해요 아, 여러분들이 편. 아시는 통화 품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정도의 통화 품질입니다 네. 이 제품의 장점은 네. 지금 이 가격대비 음질이에요. 가격대비 음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품질이 네. 그보다 뭐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냥 어소해에 그냥 아 5만원 미만에서 그냥 느껴봐도 통화품질. 그리고 통화하다 어어, 좀 힘들면 이렇게 어어, 꺼내가지고 이렇게 어어, 얘기하면 어잘 어, 어, 어, 어, 어. 들린다 야 이렇게 어, 어, 어, 어. 할수 있는 그 정도의 통화품질입니다. 노캔 이더만요 패시브. 아까 그러니까 그 에, 패시브 노캔이 에, 에, 뒤에 잘 막으면 이것만으로도 어, 밖에 소음이 잘안 들린다더라 패시브잖아 잘 생각해봐 어, 액티브가 아니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막 반전시켜 가지고 어, 어, 우리가 어, 노이즈 캔슬링하고 막 어. 주변 소리 듣기 모드 막 키고 음. 이렇게 어플로 조정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냥 딱 끼면 아 밖에 소음이 잘안 들려요 어, 뭐라고 뭐라고 어, 어, 어, <웃음> 어, 약간 요런 느낌의 네. 어. 차폐력이 좋다라는 네. 게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네. 네. SE 애들 위해서 두개 구매한. 와, 두개 사면 사천 원 DC가 더 돼. 와, <웃음> 와, 나 이건 몰랐네. 이건 뭐지? 두개 사면 사천 원 DC가 더 된다고요? <웃음> 왜두개 사면 사천 원 DC가 더 되지? 이런 거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희도 몰랐어요. 이건. 아, 쇼핑몰 할인이 네. 따로 들어가나 봐요. 뭘 아, 할인이? 아, 아, 아, 아, 아, 아. 유섭빈님 유나, 윈터플라워. 아, 아, 아, 대리처원 들어왔습니다. 대리청 어떤 걸로 할까요, 오늘? 일단은 저희가 트루엔진3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어, 유나의 윈터플라워 몰랐는데 네네. RME 피처링을 했어요 어? RME? 어 어이구 BTS? 어 BTS RME 피처링을 했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어보는데 네네. 사실 트루엔진으로 들으면 네네. 고음역대가 좀 부서지거든요? 오. 근데 이게 드라이브 걸린 느낌은 아니고 네네. 원래 믹스 질감이 그런건지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다만 쏘거나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약간 파이가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되게 신기한 느낌이더라고요 아. 근데 저음 같은 경우 킷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잘 나오고요 네네. 밸런스 좋고 그 다음에 유나 목소리도 되게 어프런트로 클리어하게 잘 들립니다 트루엔진3로 실크소닉의 리브 더도 오픈 아 실크소닉 아, 지금 이게 브루노 마스랑 같이 한 네. 예, 리뷰더도 오픈 이 곡에서는 사실 그 킥과 음. 그 베이스의 음. 그 약간 쫀득한 느낌 음음. 어 그게 좀 매력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요 가격대에서 잘 표현되지 않는데 그런 예, 것들이 지금 투렌진 쓰리에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덩치감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그런 것들은 되게 장점이고 위에 고음은 어땠나요? 고역은 아주 막 실키하다라고 이렇게 음, 볼 수는 없는데 음, 음, 실키 음, 그럼 어쨌든 가격이 음, 실키하다 어, 실키할 가격은 아니니까 음, 음. 실키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쏘지 않지만 어둡지 않다 음. 저는 여기가 가장 <웃음> 어, 쏘지는 않는데 이렇게 <웃음> 어둡게 느껴지거나 막 답답하게 느껴지지 네. 않아요 어느 정도는 카이가 조금 펼쳐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장점이 있지 않나 고역대들의 정보량들이 그렇게 많은 이어폰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예, 유선으로 넘어가면 모를까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그런 건 많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 장점이 있을 것 같다. 킹오파 말씀하시는 거죠? 어 맞나? 이거 킹오 파이트 맞나? 공공이야? 아닌가? 제 생각이 맞았네요. 킹오 파이터즈 그어 뭐야 어. o s t 였네요이곡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일렉 기타 나오고 네네. 커팅하는 일렉 기타 나오고 음. 센터에 색스폰이 나오는데 둘다 청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트렌진 시리가 음. 사실 청량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예. 그다음에 중간에 베이스도 라인들 이렇게 슬랩하면 음. 툭툭 잘 튀어나오고 네. 대신 이 곡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킥 밟으면 뭔가 저음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아. 예, 믹스가 그런 건지 어떻게써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약간 저음역대가 약간 뭉쳐지는, 뭉쳐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어, 그다음에 김재준 님이 인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 m o r r o w 로 아마 이투 렌지인 3SE에서 들었을 네. 때인거마리가 최고의 성곡이 아닐까. 아 그래요. 사운드 너무 좋아요. 음. 어 그래서 특히 인거말이 그 윌리우스티엘러미 투 투머로 그인거 마리 이 앨범 자체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앨범인데 음. 굉장히 드라이한 사운드예요. 네. 네. 그래서 보컬에도 리버브 거의 음. 없어요. 음. 원래 그브러시스네어가 아, 예. 예, 리듬을 이렇게 음. 툭툭 쳐주면서 가는데. 음. 되게 드라이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저브러쉬 녹음하러 오면 음. 그 빗자루 쓸보라고 네. <웃음> 이렇게, <브러쉬로 웃음>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브러쉬로드라마하게 쓸면서 할때그좀 이렇게 촉촉하게 해줘 그러면 이렇게 음. 리버 이게공간 펼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음. 진짜 이 쓰는 그 소리 느낌이 음. 다 들어올 만큼 되게 드라이하게 음. 이렇게 믹스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에 음. 잘 자리 잡아 있고 음. 아까 김현석 감독님 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트루엔진 3SE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고역대 음. 약간의 부스트가 있어요. 네. 진짜 약간의 부스트. 네. 그거를 진짜 뭐 고음이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네. 약간 이렇게 뭔가 보컬 대역이나 이런 데를 음. 살짝 앞으로 끄집어내는 음. 정도의 그런 부스트인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과마리의 그 목소리랑 그다음에 스네어 브러쉬의 그런 감질나는 부분들 음음. 이런 것들을 살짝 앞으로 끄집어내 줘 가지고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아, 네. 이 가격대에서 듣기 <웃음> 힘든 그런 궁합이었어요. 어, 어 역시 멜로디 갈도 Baby, 나도... I'm a fool. 난 멍청해 예 yeah, Baby, I'm a fool. Stringy, I'm a l 오 t t l e bit 오에 a l 기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f a little b 기분 좋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청량한 음. 맛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하이 대역들이 네.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런 음악들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딱 살짝 올라온 하이가 여자 보컬을 좀더 앞으로 끄집어내는 역할도 있다. 야너 이거 한번 들어봐. 어? 와, 이거, 이거 괜찮지? 야 이거는 우리 지금 <웃음> 약간 추천의 강도를 수정해야 돼. <웃음> 와, <웃음> 야 진짜 이게 약간 대리 청음의 묘미 와. 묘미인데. 딱! 장난아닌데 이거? 어, 어, 딱들어맞지 밑에 키디랑 얘가 극점이 어. 유, 어, 어, 이렇게 나은, 나온다. 오 저희가 사실 테스트할 때 극점이 와. 이렇게 나오는 곡을 이렇게까지는 어. 테스트를 안했었어 가지고 네. 몰랐거든요. <웃음> 진짜 괜찮네. 완전 완전 좋은데.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웃음> 야얘얘와 예, 예. 확대. <웃음> 이겁니다 이거 심지어 파우치도 줘 <웃음> 사랑한데이니 감사합니다. 좋은 곡 가르쳐 주셨다요그런데 어, 진짜. 네. 아까 제 인과 말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고 저도 약간 소프트한 곡들 들어보면서 아 청량하고 좀 시원하네 이런 느낌들 곡들이 잘 맞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와. <웃음> 극점. 어, 괜찮은데 힙합. 어, 얘 어, 힙합 한이어 요런 런 느낌 괜찮은 거 같아. 어, 힙합 전사였어. 어, 인정, 인정, 인정. 오, 괜찮네. 어, 예. 여러분들 이렇게 극점이나 이런 것들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음. 빵빵하게 때려 주는 거, 이렇게 압박감 있는 음악들 좋아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웃음> 약간 평가가 좀수정돼야 되는 부분인 거 음, 같아. 음, 음, 이 가격대에 그런 저음 나오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 없잖아. 없지. 어, 없어요. 없어. 어. 어. 이 가격대에서 극점도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나오는 거 없습니다. 카멜리아, We Meditions, Still Alive in 2021. 어, 카멜리아 노래 잘 들어봤고요. 네, 장르가 뭐죠? 멜로딕 덥스트인가요 멜로딕 덥스트댄나 궁금하다. 아까 들어보니까 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음. 잠깐만. 네. 이 곡은 네. 이걸로 한번 들어봅시다. <웃음> 트루 다시 소환해 대. 왜냐면 트루 네. 다시 가격 대비 음.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네. 포용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 거기다 유튜브라서 더 그래요. 음질이 나쁜 게 아니라. 음. 어. 출력이 약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유튜브가 저것도 출력도 약고 하 아, 출력도 약하니까 음. 가뜩이나 어. 어. 이게 역시 어. 이킥 중간에 막그 음. 두둑두둑두둑 리듬이 되게 어. 독특하게 나오잖아요. 음, 맞아, 맞아. 근데 그 킥이 약간 동글동글한 킥이잖아. 음.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극점들 있죠. 음음. 그게 이걸로 들으면 되게 재밌어. 어, 오케이. 투르 엔진 3 SE로 음. 들으면 훨씬 재밌어요. 트루 닷으로 들으셔도 괜찮아요. 네. 나쁘진 않은데 네. 제가 이거를 들어보고 바로 투트 엔진 3로 한 이유는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곡이 트렌 엔진 3로 들으면 음음. 더 좋겠지. 음음. 그런데 지금 특히나 네. 어, 이 카멜리아 이런 곡 같은 경우는 트렌 엔진 3로 들었을 때 맛이 음. 훨씬 좋아요. 네, 맞습니다. 싱크 투라이즈의 싱크 투라이즈. 와 진짜 오랜만에 하드코어 펑크인데 아 어, 그래요? 네 음. 일단 전혀 쏘지 않습니다 아 <웃음> 전혀 쏘지 않고 아. 양쪽 기타가 되게 뻑뻑하게 앞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보컬 같은 경우도 원래 이런 보컬이 약간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음. 더티한 보컬인데 네. 시원하게 나옵니다 살짝 이렇게 시원하게 음. 올려주는 음. 느낌이 네. 있지 트레인진3가 네. 그래서 락 음악이나 메탈 들어도 음. 전혀 부담감이 없을 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지금 형대리청원 그 하시는 동안 네.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좀 파워풀한 음악, 센 네. 음악들 이런 거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약간 뭐 힙합도 마찬가지고 네. 네. 출력이 좀 필요한 음악들 들으실 때는 확실히 트렌진3가 좋습니다 네 김동률의 출발 들어봤는데요 어, 이곡 믹스 잘했다 아, 그래? <웃음> 트루닷에서 충분히 좋습니다 네. 네. 이런 거 느끼기에는 트루닷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듬 파트가 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약간 이제 볼륨이 조금 출력이 작은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막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이렇게 매끈한 느낌들 살랑살랑한 느낌들은 트루닷에서도 충분히 지금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리차업다 끝났고 음. 오늘 우리의 솔직한 심정 트루엔진3 버즈 밸런스 게임 하나, 둘, 셋! 트루엔진 음질로? 어. 음질로만 보면 버즈보다 어. 나 근데 이제 버즈에 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어. 음. 버즈보다 투렌진 사세요 라고 말씀 못 드려요 음. 음질로만 보면 음질로만 봤을 음. 땐 버즈보다 남 음. 면이 많아요 맞아요 진지진 3SE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공급 가격이면 굉장히 음. 좋은 사운드예요 원래 음. 가격도 한팔만 그렇죠. 원대 이어폰이기 네. 때문에 이어폰에 음질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즈투보다도 <웃음> <웃음> 그리고 투르다 만 구천 구백 원 이것은 혁명. <웃음> 이것은 혁명. 왜냐면 원래 가격이 4만 얼마인데 지금 만 구천 구백 원. 육십 퍼센트. 어 이것은 혁명. 그렇습니다. 어.